가리공사 웅장하네요 안녕하세요 커거맨입니다 지금 구례로 전라남도 구례 구례로 블럭실로 가고있습니다 블럭 와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 돌려야겠네. 나무가 다 되어있구나. 오, 빠레토르 실록 갑이네. 짐이 없어서 잡아, 잡은 건데, 잘하면 꿀 짐이겠는데. 이거 비 맞아도 되는 짐이고,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다가 세워놓고 사무실을 갔다 와야겠습니다. 자, 오늘 실을 거는 이겁니다. 블럭. 아, 이것도 블럭이라고네요. 사장님, 혹시 이거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블럭이 블럭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그냥 블럭 예 지게차 보네 어, 사장님께 촬영 동의를 얻고 지금 촬영 중입니다 예전에 이런 블럭을 실을 때는 요 사이사이에 다 나무를 대줬어야 돼요. 아 근데 여기 회사 좋네요. 다 깔려있고, 밑에도 안 깔아도 됩니다. 파레트 그대로 실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여기다가 딱 실고, 실고, 음, 밤만 딱 묶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좀 나긴 하는데 자, 센터가 안 맞아서 좀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짝이 딱 닫힐 수 있게. 문짝이 닫히겠죠, 이제. 센터, 센터 맞았고요. 그리고 방금처럼 소리를 크게 질러줘야 됩니다. 지기차 기 되는 들도잘안 들리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야 될 때는 크게 소리 질러줘야 됩니다. 뭐 대충, 어, 야, 야이 버리면. 이제 줘대는 겁니다. 딱 보니까 한쪽에서 실고 차 이동해서 또 한쪽, 반대쪽을 이제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좌우가 잘 안맞긴 한데 네, 이 정도면 양호한겁니다. 자, 자 앞뒤가 안맞네. 앞케이 오케이! 기둥이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어, 기둥 열고 실어야 할것 같습니다. 꽉 묶어서. 좀이 보여드릴게요. 블럭이 적었다 블럭이고, 적었다 블럭이고, 적었다 블럭입니다. <웃음> 자, 이제 내려가서 얘기 좀 해보고, 또다 촬영할게요. 자 반대쪽 이제 다 실었습니다. 반대쪽 실고, 지금 차 이동해 줬어요. 반대편도 실을 수 있게. 어 다행히 적절한 기둥이 들어가네요. 자, 깻잎 한정 차이로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빼고 꽉 묶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콘크리트 제품 실었을 때는. 좀 강력을 좀더 해야 됩니다 코로 부딪혀 가지고 깨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실을 때막 실어 버리면 안되고 실을 때 직접 얘기해 줘야 됩니다 좀띄어 달라고 보시면 앞에도 살짝 좀 뛰어져 있어요 자 두개가 붙으면 안되기 때문에 네. 네,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안에 안 다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문을 닫아야기 하 때문에 네, 문이 닫히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중간 중간에 나무 하나씩 대지죠. 네, 서로 닫지 말라고 나무 대는 겁니다. 밀치겠습니다 부피가 다 똑같아야 하는데 이건 또 높고 부피가 작네요 아 이거 천천히 달려야겠네 방지턱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뭐 세게 묶는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반대쪽하고 높낮이가좀 다르기 때문에 좀잘 묶어서 가야겠습니다 너무 세게 묶어버리면 좀 위치가 좀 왼쪽으로 넘어가 버려. 저저저 왼쪽으로 넘어가 버려. 너무 세게 묶어버리면 중간 중간에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겠습니다. 자, 바두개씩다 땡겼습니다. 자, 이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 보이십니까? 아, 안 보이시겠구나. 지금 하차에 도착했습니다. 자, 불 켜고. 아, 하차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리니지 하진 않지만, 리니지 방송도 하고 있어가지고 리니지 구경하면서 좀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4,300원짜리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입니다 지금 하차지 아침에 지금 짐 내리고 있습니다 요차 제가 그래서 순번이 세 번째라 다행이네요 또 한차하고 짐질러 가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아, 짐이 간단해서 금방 내릴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자, 보이십니까 부크레인 아침 운동하고 있습니다 는 지금 얼어가지고 아, 아. 폈다 접었다 이고 둘. 둘. 둘. 준비운동하고 저 차례입니다 아, 제거 지금 내리고 있어요 좀 전에 방금 좀 전에 내차그 차 뒤에 거 짐이 넘어갔었는데 그 넘어간 걸 작업하는 걸좀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차주분이 기분 나쁠까봐 못 찍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넘어가는 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어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냥 넘어가는 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리공사 다리공사 아는 데 들어갈란가봐요 와, 아.. 다리공사 웅장하네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 잘 돼있네요 지금 신호수도 다 있고 보통 막 우리 부고다 봐달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이런 현장은 좀 편합니다 아침 일찍 관계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따다다다다 해주니까 와가지고 미리 또 사인도 다 해주시고 다른 현장 가면은 막 쫓아다녀야 돼 사인 받으려고 <웃음> 아, 합차 끝났습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뵐게요. 지금까지 카고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